그 스레탈 일으킨 게 아닌가? 어, 이런생각인행이하고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쿠레타가 자주 발생하는 게세인나라는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미대이고 유원색이 외국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그 자금 규모가 2019년에 25억 달러 정도로 o e 그 c d 3 8개국에1 5월입니다 기여를 다. 하고 수밖에 없는 그역전 啊我 okay.